자, 선수 등록에, 지금 현재 카림 벤제마, 요거든요? 거 자, 이렇게 있는데, 일단 오카, 아무거나. 라이브 오카, 아무거나 가면 니까 카림 벤제마로, 어, 요걸로 재물 한번 구해서 가볼게요. 어 시청자 좀 이따 해드릴게요 카림벤제마다보니까 카림벤제마를 얻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로 감한보고 설마 0.1칸인데 이게 붙거나 그러지 않겠지 이복 아 이복 가 아쉬운데 하나만 더 때리려고 합시다 오케이 일복 오늘 또 이제 카림벤제마 어 22토티인데 23토티인줄 알았지만 일단 22토티 오늘 한번 요렇게 강화 가보도록 할게요. 꽉 채웠고, 어, 오늘 강화대이라서 강화를 맡겨주신 풍들어간다했님 일단 감사하고, 자, 한번, 여태까지 제가 강화들을 다 붙이고 금손 b 제로 다시 등급했는데, 오랜만에 한번더 갈지, 어, 보도록 합시다. 카린 벤제마. 지금이다. 아어 제발 자 눌렀거든요 눌렀어요 지금 아 근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막썩 그렇게 온다라는 느낌 아닌데 일단 아까 전보다 그나마 나와서 일단 눌렀거든요 과연 붙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붙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3,2,1을 해가지고 확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어. 3,2,1 이게 저예요 어. 이게 저입니다 주인분 이게 나지? 어감이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4연속인가? 위기야? 형 4번 연속인가? 어 요런 느낌 강화는 저가 지금 폼이 좀 빠짝 올랐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다가 딱 붙여드리고요 어 축하드려요 품 들어간다 이님 오케이 오늘 좀 맡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강화는 이게 접니다 어 이걸로 강화 아 일단 팀 2천억이신데 오늘로써 어. 부담가치가 되게 많이 오르셨을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어 감사해요